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자 오늘은 주간 옵션 위클리 옵션 이라고 하죠 어, 매주 목요일이 만기일이 되는 위클리 옵션 예, 드디어 어, 2019년 9월 23일에 예,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 넘었죠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만기일이 목요일마다 앉아 만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기일은 이 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변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매도자한테도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평소 때는 변동이 많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일단 선물로 버려야 하세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선물로 매매하시고 자,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붕괴할 때 돌파할 때 예,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돌파 매매를 합니다. 자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처리되냐면 예, 옵션이 크게 변동됩니다. 행구장에서는 옵션이 막 계속 하락을 할 것이고, 자, 횡보장에서는 말이죠. 옵션 가격이 하락합니다. 푸시든, 콜이든 뭐 하락하죠. 그 돌파가 되면은 옵션이 상상, 상상외로 큰 폭으로 증가된 겁니다. 이걸 우리 옵션 매수자들이 혹시 모시다 이걸, 네. 이것을 대단히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돌파 매매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돌파 매매가 중요하다. 평소에는 선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틱틱틱 하든지 뭐를 하든지 선물로 차곡차곡 아가지고 돌파가 될때 그때 그 벌은 수익금으로 옵션에다 지르는 거예요 일단 맞으면 크게 수익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옵션에서 손실이 나는 이유가 이런 돌파 매매를 아무 때나 하기 때문에 옵션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옵션이 생기면, 보세요. 매주 이 목요일이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자, 목요일 날, 자, 크게 한 방을 노를 수가 있죠. 특히 오후 시간에, 만기일, 만기일 오후 시간을 노려야 됩니다. 5분 만에도 뭐, 몇 배가 터지는, 5분 만에도 말이죠. 만에도 다섯 배 이상 막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100만원씩 질러가지고, 5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벌면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평소에는 선물로 뭐 다박다박 어 돈을 벌어 놨다가, 옵션 만길 때, 예. 한, 막, 네 배, 다섯 배 이상, 한 번, 만져보도록 합시다. 그때 보통 0 4 0짜리콜 옵션과 말이죠. 콜 옵션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0.3에서 0.40짜리,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옵션으로 한번 성공해 봅시다 주간 옵션으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주간 옵션이 새로운 신세계죠 신세계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투자의 신세계죠 새로운 투자의 신세계 신세계가 이 드디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어, 뭐, 선물 옵션으로, 그죠? 주간 옵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옵션으로 어, 준비해서 준비하고 어, 연습했죠? 연습했습니다. 이제 죽은 오생 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국 그래서 인증 시스템으로 1년 정도 열심히 모의 투자 예, 보셔야 합니다. 의투자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실전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어, 일단 매도를 옵션 매도를 하려면 어, 계좌 개설한지 1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어, 매매, 예, 매매, 매매 매매 되겠죠? 자, 그래서 3천만원을 준비해가지고 카드에서 카드에서도 정말 돈잘 빌려줍니다. 3천만원 대출 받아서 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 옵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옵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하면 또 개박살 나겠죠. 정확하게 배워서 한번 승부를 보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자, 주간 옵션. 자, 우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지금 바로 옆에 바로 지금 시간 전에 이 옵션 만기일 그것도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선물과 그죠? 옵션의 동시 만기일은 4번밖에 없어요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3개월 있다가 또 경험해야 되니까 기존에 경험했던거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마당에서 생기는 지금 미리 준비하고 또 계속 동영상을 시청해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움직임은 누가 이끈다 했죠 자, 선물 옵션 등그 움직임은 움직임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에 달려있죠 달려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양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대박장이 없다 이거죠. 어, 대박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어, 저, 주식시장과 어, 선물시장이 반대로, 반대로 움직일, 움직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거죠.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말하자면 외국인이 뭐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고 선물은 또 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뭐 행보장이죠 행보장 그는 경우에는 주로 행보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완전히 행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로 뭐 형보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물로 어? 틱틱이 한다. 자, 틱틱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틱틱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사그 그 시장에 맞게 내가 어, 적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뭐 추격매수 하지 말라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추격매수 하는 시장 이 있습니다 돌파가 되었을 때 추격매수를 해야 되고 추격매수가 대부분 손실을 입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행보장이 많기 때문에 주로 행보장이에요 행보장을 견디면 이제 추세장이 나오죠 추세장은 그렇게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보장이 많기 때문에 추격매수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100% 정답이 아니죠. 100%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매수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추경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많죠. 자, 선물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모아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모아지면, 자, 주간 옵션이 그죠? 주간 옵션에서 배팅, 이제 수익금으로, 그 수익금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금방 수익 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적은 투자 금액으로 그죠? 큰 수익을 기대하는, 기대하는 로또 같은 거죠. 로또 같은 로또 같은 투자 수단입니다. 이번에 한번 준비해서 한번 성공하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주간옵션 위클리 옵션 준비상 최초 2019년 9월 23일에 최초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자, 벌써 동영상이 247일이나 되었습니다 주간옵션 위클리 옵션 준비상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간옵션이니까 주간마다 만길이 돌아옵니다. 매주 목요일이 이제 만길이 되죠. 옵션 양매수, 양매도 등 전략이 다양하고 급변동당에서는큰 수익이 있기도되죠 특히 목요일이 이제 만길이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선물로 매매를 하세요. 횡보가 되기 때문에 선물로 매매하시고 고점과 저점을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를 시도합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합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또 옵션을, 옵션을, 옵션에다가 또 팅을 넣어서 한번 크게 먹어봐야 되겠죠. 이제 주로 행보장에서는 옵션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때는 옵션, 선물을 매매하세요. 돌파가 되면 옵션이 상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옵션 매수 다리 이것을 대단히 주짓게 봐야 되고, 만개일 5시간 이후를, 5시간 이후를 노려야 됩니다. 오전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이제 올라가죠. 자, 5장에는 5분 만해도 5배 이상 터지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아, 뭐, 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특히 0.4 뚝공짜리 콜 옵션과 푸드 옵션 한번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간 옵션, 아, 위클리 옵션이죠. 위클 옵션. 위클리 옵션. 옵션으로 한번 성공해 봅시다.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런 음, 제도가 올때 한번 성공해야 되겠죠. 자, 그동안 선물 옵션으로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제 주간 옵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거래소 인증시템으로 1년 이상, 그죠? 1년 이상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 투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 투자를 수익 이 났을 때 그때서야 실전 투자 하셔야 돼요 자, 옵션 매도는 어, 이제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1년이 경과되어야 옵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콜 매도, 옵션 분 매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미결제 약정이라 죠 미결제 약정 이결제 약정이 20일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보유기간이 20일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천만원 대출받아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요즘은 뭐 카드 대출이 잘 되니까 충분히 대출받아서 도전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옵션 투자는 음,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깡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깡통 인생에서 다시 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은1 년에 4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 옵션이 생기는 지금 일이 준비하고. 계속 동영상을 시정해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옵션, 선물옵션, 만기일, 요번에 예, 지금 동영상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어, 이 동영상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 선물옵션 움직임에 외국인이 달려있죠. 외국인이 만약에 양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어, 매수로 대박장이 만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다리 이 하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에 큰이 있는 이런 경우는 주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죠? 매도를 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경우는 주로 행보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이제 주로 뭐 틱틱이를 해야 되겠죠. 선물로 틱틱이 한다. 그 수익이 모아지면 주간 옵션에서 주은 옵션, 자, 우장에, 그죠? 우장에, 서그 수익금으로 배팅을 합니다. 자,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로또 같은, 로또 같은 응? 옵션 투자죠? 옵션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간 옵션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계속 어, 또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변동했는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선물옵션 선물옵션으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